뱅육식고, 뱅육식고, 뱅육식고, 뱅육식고, 뱅육식고, 뱅육식고, 뱅육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때 다시 일어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호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에도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변안함 나 없게 아미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도 아, 없이 늙고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게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열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하매 아 <릉> 제 n a 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나의 제 m e 가나 눈과 같이 m 겠네 Amen. 가나 이게 되리라 주 같은 내죄, 주님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이겠네, 눈과 같이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그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나의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 나의 죄, 사해 주사, 나의 죄, 사해 주사, 기 어가니 하시네, 기 어가니 하시네. 만세 반석 열 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어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님 홀로 속하네 인선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나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 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내 가득한 노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네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육비로 속죄하 얻었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만의 위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매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에게하고서이세의시었네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 저같은니 몸도 죄짓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다른 피곤세 안없이 또다 안없이 또다 안없이 또다 샘솟듯 다른 피곤세 안없이 또다 날정케 하실 비보니 그 사랑 안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일찬송하겠네일송하겠네일송하게 늘늘늘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찬송하겠네 이후에 정면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구속하를하를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 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이끗이식기여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알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를 좋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열 성자 예수 그 귀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인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 신보열로 이게 씻어 주 없어서 과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더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벨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가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더있는보다더 주의 흘린 신보열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옹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피로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힘보다도 힘보다도 이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막고 나비록약하나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안 없이 꾸이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되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죄사 안 받으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예수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양 찬양하리라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가는 길 비로 좁고 주님 인도하시니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맘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죽게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죽게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돌려보내지어다찬양아리찬양아리 죽임당한 어린 양찬양아리라 주께 영광 돌려라 리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널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샘이 지금 나가죄에 깊이 퍼지니몸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니 하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기이 빠지니 뭐 그대로 씻어 할 기네 주 예수를 깊이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귀신에 깊이 빠지니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삐믿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초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오 웃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그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로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와의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죄하로 목성하는 자로다 그는 이면무가 털털 매를맺그말지 아니 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의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한에거주며전능자그나아는 자여 나는 여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그가 너를 세상의 환의올무에서와시련조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나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두려워는 공포와 낮에 날아나듯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앞들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뚝뚝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자아이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어, 나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기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하사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지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알람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 그가 나를 장수하게 함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틀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기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영탈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문과 비호와 지혜에 있는 자의 말과 그오미한 말을 깨달으라 여애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가면 비롱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매시나 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여 내 목에 금사슬실 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가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둠며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포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공을 치면 헌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 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증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열시하며 나의 증망을 받지 아니하였는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가품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주심을 미워하며 야외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 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에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즉내 내 말을,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평안히 하나님의 살며 하나님의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리라. 이사야 55장 오라 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주며 너희 자신들이 비듬된이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게 주니로 세웠고 만민이 너를 알면 자서 만민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이스라엘에 그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야를 만난 만날 때,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기를부려앉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학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누그룹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대로 데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서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너듦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고 나의 기빠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정을 받을 것이요 산적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에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쳤을며. 참나무는 카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류는 진래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와의 기능이 되며 영영한 표증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